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문파 충격 결과, 백업 탔다. 호평받은 엠비셔스가 1등 결승 진출. 엠네스트릿맨 파이터 이화 스문파의 결승을 앞두고 충격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방송된 스문파에서는 세미파이널 미션 류즈 오브 스문파 무대가 꾸려졌다. 이날 수호파의 브라우드먼 라치카. 등과 라틴 국가대표, 현대무용가와 발레리나 등각 분야의 전문 댄서들이 나왔다. 무대는 각 댄서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이루어진 전문가 군단이 점수를 내기에 대한 평균점으로 결과를 냈다. 모든 그루들이 최선을 다한 가운데 앰비셔스와 라치카의 합동 무대 평가가 좋지 못했다. 앰비셔스는 라치카와 타잔과 제인을 콘셉트를 무대를 꾸몄는데 타잔 역할을 라치카가 제인 역할을 앰비셔스사 맡아 반전 무대를 펼쳤다. 무대를 지켜보던 그루들이 라치카의 색이 짙다. 라치카만 보인다. 고호평을 쏟아냈고 대기실에서 이들의 무대를 지켜보던 보아 역시 미안하지만 라치카 무대에 앰비셔스가 백업으로 선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은력도 타잔이면 임팩트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힘이 없다며 무대 자체가 자신감이 없었고 한방이 없었다고 꽤 뚫어봤다. 앰비셔스는 84.97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최고점을 획득한 팀은 현대무용가 최수진, 이수진, 발레리나 신선미와 합동 무대를 꾸민 저스트 절크. 쟁취하기 위한 욕망과 그 과정에서의 상처를 춤으로 표현해 전문심사단 점수 96.83점을 획득했다. 원밀리언은 라틴댄서와 무대를 꾸며 전문심사단 점수 92.53점을 획득했고, 후계 아이와 레옹아 마틸따로 콘셉트로 춤을 춘위덴보이즈는 전문심사단 점수 0.73점을 받았다. 왓킹텐서와 협업한 어때는 90.88점을, 프라우르먼과 뭉친 뱅크투브라더스는 91.36점을 얻었다. 엠비저수가 탈락권으로 진입했으나 투표로 이루어지는 비신공 미션 안무 온라인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인피니트 출신 후원은 한 사람 선택보다 대중분들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안도했다. 탈락에서 벗어나자 엠비저수는 모두 안심한 표정을 드러냈다. 점수를 모두 합산한 결과 엠비셔스가 1등을 차지하는 반전을 맞았다. 스튜절크가 2위, 위덴보이즈가 3위로 파이널 미션에 진출했다. 어때가 1위로 배틀 없이 최종 탈락했고 4위 원밀리언과 5위 뱅크투브라더스가 탈락 배틀로 막붙었고 접전 끝에 뱅크투브라더스가 승리했다. 아쉽게 최종 탈락한 원밀리언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했으나 뱅크 투브라더스에게 정말 대단하다. 너무 잘했다. 몇끝까지 패자의 품격을 보여줬다. 백구영은 열심히 한 팀원 댄서를 안아주며 다독였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